그 6-2x1 이라는 그 값으로 을수 있어요. 이거를 여기 c2에 대입해주면, 어 4x1 제곱 더하기 x-4 더하기 6 볼트 제곱은 16. 자, 그리고 이거 개수를 맞춰야지 이게 뺐을 때 0이라고 했죠. 그래서 4x1 아, 제곱 더하기 4y-4 제곱은 16 그래서 여기서 서로 빼줘요 그러면 4y-1 4Y y, 아, y. 4 제곱은 y-4 더하기 6√3 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똑같은 수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 개수를 맞춰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그 4를 빼내면 2분의 y 2 더하기 3루트 3 되고, 그래서 양변에 4를 나누고, 그 다음 다시 그 제곱근을 구하면 y 1 4는 아또이 y구나,는 2y 마2 더하기 3루트 3. 음 네, 이렇게 되고, 이거 여기서 조건을 보면 y가 4보다 작아요. 그러면, 이거는, 그, 어디, 제곱, 끈을 씌우면, 양수가 돼야 되는데, 어, y1이 4보다 작으니까, 이게 응수가 되겠죠. y1-3. 그래서 여기서, 마이너스를 씌워도 요 그, 요거는, 4-6, 3, 이 y2보다 작으니까,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양수가 돼요. 그래서, 어, 이거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y1, 마이너스 2, y2는, 마이너스 6, body, 3 네, 이거를 다시, 반대로 안에 써도 y1 b y 2, y2는 u-3, 3x3. 음, 2분의 1, 2 o o t p제곱 더 q 4제곱, b 4 d q제곱 더 q, 4제곱. 그러면, p제곱 9제곱, b 기 p제곱 9, 제곱 d y p, 네 q, 4제곱. x제곱 더 p, b 아, 근데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게 있으니까 이번에 P 제곱하면1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<웃음>